날씨 나갑니다. 올라. 조개난경. 이렇게 한 건물. 이렇게 한 건물입니다. 건물 내부는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저희는 멕시코에 포에토 에스콘디도. 에스콘디도인데, <웃음> 오늘 이제 뭘 말씀드릴 거냐면, 중남미 해가지고 지금 두달반한 80일 정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숙소 정리를 이제 쭉 해드릴 건데, 오늘 숙소 정리 1편, 한인민박두 등, 약간 이런 식이죠. 네, 네. 네. 저희가 중남미 숙소를 찾으면서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걱정을 여러분도 할것 같아서 이번에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금 다섯 군데 갔는데 전체적으로 한인민박의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뭐 오늘은 뭐 평가를 하겠다 뭐 랭킹을 매기겠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어, 한인들 추천을 드린 겁니다 예. 뭐 어디를 가도 괜찮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예, 가본 다섯 군데 추천을 드린 겁니다 예. 정리한 게 있으니까 예, 좀 보면서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도시는 다섯 군데요 네 페루안에 리마랑 쿠스코, 칠레의 산티아고, 아르헨티나 이과수 멕시코의 산 크리스토바. 빨빨. 네. 빠져서 총 다섯 개 도시에서 다섯 개 숙소에서 묵었습니다. 이 다섯 개를 시원하게 지금 바로 썰을, 설명을 좀. 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크게 한세개 정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가 한인 민박 정보, 두 번째가 그 약간의 이제 저희 말에 주관적인 평가, 예. 별 다섯 개 만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세 번째 이제 토탈 다 해가지고 뭐 저희가 느낀 점이라든지 또 숙소의 뭐 특징 같은 것들 마무리 이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정리를 해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Let's g e 첫 번째 숙소부터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페루에 있는 페루의 리마입니다. 리마에 있는 숙소 어, 숙소 이름은 올라 올라! 페루입니다. 올라 예. 페루 페루니까 올라 안녕하세요 페루 여러방 종류는 프라이빗 룸. 이제 둘이서 더블 베드 하나 있고좀 조그만한 데에서 아늑하게 예, 생활할 수 있다 그런 느낌 아미고 은어도스 새벽 3시 이상이에요 제가 숙박 기간은 3박 했습니다 가격은 1인당 20달러 그러니까 둘이서 40달러죠 그러니까 1박 2인 기준으로 하나랑 한 48,000원 정도입니다 조식은 불포함 만약에 포함시킬 거면 20, 20솔? 해서 인당 한 7천원 정도? 네,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민박 정보. 정보였고. 두 번째, 이제 좀 약간의 저말 주관적인 평가를 할 건데. 첫 번째, 청결. 청결은 별 5개 중에 4개입니다. 청결했죠? 깨끗했죠? 기본적으로 깨끗하고. 올라, 올라 베베. 여러분, 저는, 어, 리마의 첫 숙소입니다. 첫 숙소. 대남유 기도 만이하고 크면 대남여행이꼭할것 같다. <웃음> 두 번째 조식은 별 다섯 개 중에, 다섯 개? 만점 오전 만점입니다 아, 진짜 집에서 정갈하게 차려준 밥 같은 느낌이었어요. 밥도 맛있었고, 사이드 맛있었고, 솜씨가 기본적으로 있으셔가지고 조미료 맛 별로 나지 않고 집에서 해주는 밥 있죠. 이게 가정식 백반 집 가면 먹는 그런 느낌. 프로 주부의 느낌이 <웃음> 물씬 나는 음, 그런. 유도 프로 주부인데. 아니, 예, 그렇습니다. 네, 페루에서 페루 기마에서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새벽 네. 아침 7시 반. 와이프가 웬일로 <웃음> 요리를 하네요. 아, 침밥을 저한테 해주고 있어. 정말 고마워 이상아음 신라면 음 비빔면 아침부터 I love Korea 고마워 정말 정말 정말 고마워 너무너무 맛있겠네 세 번째가 이제 위치인데 위치가 별 다섯 개 중에 세개 어 세계라는 거는그 기준점이죠. 그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다. 어디에 그 도심에 멀지도 않고 가깝다그 네, 도심까지 걸어 갈만한 거리, 에한 20분 이내 거리 있으면 음. 뭐한세개 정도, 한 10분 이내, 5분 정도 거리면뭐한 4점, 5점 이런 정도입니다. 음. 갈만하다 위치도. 위치 괜찮다. 네 번째 이제 인터넷인데 인터넷도 뭐 거실이랑 방이랑 따로 나눠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거실 한별세 개, 방한별세개 정도 드리겠습니다. 뭐 유튜브 막힘없이 볼수 있다 요정도가 잠 재미에요 네. 미치도록 빠르다 막 업로드 다 된다고 하죠 그냥 유튜브 굉장히 잘볼수 있다 사죠 뭐, 유튜브 잘못 보겠다 끊긴다 이런 죠 스타일 네,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그세 번째 이제 특징이라든지 느낀 점이런거좀 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민박집 자체도 조용했고 위치도 좀 안적한 곳에 있었고 응, 공식이 많은 곳에 있었지 사장님, 사장님도 조용하신 분이시고 어, 어토바 진행하네요 안전한 지역에 있습니다, 진짜로 수리 폴로레스, 폴로, 폴로레스? 안전중에 네, 전화드릴게요 안 돼. 안 돼, 거기가 위치적으로도 안전한 곳이고 밤에 다녀도 괜찮다고 하셨었거든요, 사장님께서 저희도 있어 보니 가장 좋았던 지역이었어요 잘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갔던 곳은 쿠스코에 있는 윤스카사라는 민박집인데 예, 숙소 윤스카사라는 민박집인데 네, 저희 방은 8인실로 예약을 했고 숙박은 7박을 했습니다 많이 했죠? 저희 둘이 1인당 8달러에 결제를 했습니다 우리에서 하루 16달러 지불했습니다 원화로는 2만원 정도 지불했고 조식은 양식이었어요 한인민박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한인민박은 아니라는 거 외국인들도 몇분 계셨습니다 8인실이었어도 기수가사는 천장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답답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여러분도 퇴을하세요 이럴 때는 퇴을하셔야 됩니다 이때 저희가 조금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다인실을 들어가도 괜찮겠다 인적인 그런 점수를 좀 매긴다면 청결의 별 5개 중에 별3 개를 드리고요. 적당하게 청결했습니다. 적당하게 청결했습니다. 그리고 조식은 음, 딱 개인적으로 이점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한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짬 네? 네. 된장 삼겹살. 네, 아, 네. 여러분이 아시는 아, 그 분이. 네. <웃음> 위치는 별5개 중에 4 개. 위치는 아주 좋습니다. 바로 나가면 중앙이고. 약간 어디든 가든 센터에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인터넷은 보실 기준은 별 5점 별 5개. 별이 5개? 네 올라. 그리고 방은 별 3개 정도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때까지 뭐한거다그 뭐 소용이 없어요. 문 닫았어요, 여기윤수 가스가 2월 29일자로 문이 닫았다고 합니다. 괜찮은 민박집이었는데 좀 아쉽고 음. 이게 완전히 지금 영업 지금 정지가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카톡으로 봤을 때는 영업을 종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재개업을 하면 뭐가시는 걸로 지금은 뭐안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칠레 칠레로 넘어갑니다 산티아고 입니다 이름은 가사 아르볼 산티아고 강 종류는 구인 혼성 도미토르입니다 쿠스코에서 이제, 다신시 눈을 떠가지고. 아, 맞아요. 그때부터는 네, 가보자, 네,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에 실내 시위도일까 해가지고, 음. 손님 많이 없었기 때문에, 뭐, 만화도 제 방에 4명? 네. 어, 보통 한 둘이 있거나, 뭐, 3명 있거나 이랬습니다. 굉장히 캐저까지 잘 썼다. 음. 숙박 기간은 4박. 가격은 1박에 20달러, 둘에서 40. 그러니까 1박에 2인 기준 해가지고, 하나로 하면 4만 8천원 정도죠. 어, 조식은 포함입니다. 한식 포함. 예, 맛있는 한식 포함입니다. 예, 저희, 한인민박집. 칠레 산티아고의 한인민박집을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딱 들어오시면, 쇼파. 예, 여기는 이제 리셉션 같은 건데, 작업을 하고 있기서 굉장히 넓은 책상. 저희 구인실. 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사인실인가, 뭐 온실인가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각종 정보들, 예, 시내 정보, 뭐 버스 정보, 와이너리 정보 이런 거다 있고. 굉장히 넓어요 일단. 예. 쭉이렇 갑니다. 드라이기 이런 거 있고. 여자 화장실, 세탁기, 예, 세탁기 남자 화장실. 그리고 이제 주방입니다. 예. 아유 안녕하십니까 주인. 예, 기뭐 하고 계세요 지금? 죽 끓여요 아 예, 죽을 끓인답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장영. 아 어, 여기 보시면 이제 넷플릭스 보실 수 있고, 이상 그런 스타 식탁 있고요, 저기 식탁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요렇게 D 글자로 저희 공간입니다. 저쪽은 남의 공간. 간적인 평가를 좀 해보자면, 여기 좀 굉장히 제개인적으로 괜찮은. 비행기 가네요 네. 청결도에서 보면 별 5개 중에서 4개 집도 되게 넓었었고 없을 게 없어요 뭐다 있어요 기구도 다 있고 주방 기구 다 있고 뭐 네. 넓고 시기 좋고 그렇습니다 예, 커피도 끓여 주시고 조식 포함 요즘 가스레인지도 어, 죽을 끓이고 있어요 왜그럼 저는 장염이니까 예, 후라이팬 그리고 뭐, 이런 식입니다. 예. 없을 게 없다. 네, 깨끗하고, 넓고, 계속합니다, 지금. 조식, 조식 다섯 개 중에 네 개. 예, 조식도, 다섯 개는 어떤 상이 황 되냐. 한식집 가야 다섯 개 된다. 했고, <웃음> 김수미 아줌마가 요 <이러고. 웃음> 맞다. 그러니까 뭐, 네개 정도면 최상급이죠. <웃음> 예, 네개 드리는 건데. 예, 제가 여기 장염도 걸리고 막 이랬었는데, 눈이 막 죽도 끓여주고 막, 예, 장난 아니습니다 굉장한 어 보란 티의 정신이 있다, 누님한테요 음. 챙겨 주신다. 조식 자체도 맛있었어요. 음, 기본적인 이제 속맛이 있으신 분이세요. 센스가 있다 보니까 예, 있있게잘 먹었습니다, 누님 음. 아, 잘 먹었습니다. 아, 위치 위치도 별내게네요. 나오자마자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큰 마트도 하나 있고, 음. 마트도 큰게한두개 중간에 있었고, 조금만 걸어오면 이제 코리아타운이 나왔었고 음. 센터가 나오고. 했어가지고 어, 불편 없이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터넷 거실은 별네 개, 방은 별세 개. 어, 문제 없이 유튜브 정도는 뭐 볼수 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총 평안함 하자면 누님께서 굉장히 친근하시고 시원시원하고 잘 챙겨주신다. 일단 내 어, 네 새끼처럼 보듬어주고 그리고 실내 자체가 넓기 때문에 어, 아주 넓습니다. 어, 네. 방에서 주방까지 가는데 진짜 조금 계속 걸어가야 돼요. 계속 계속 끈이 없이. 일단 시설 소개는 대충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느낌 오시죠? 네. 쾌적하게 지내실 분들은 이쪽 에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쾌적하게 잘 썼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또 좋았어 가지고 주방에 앉아 있어도 굉장히 시원하고 바람이 진짜 시원했어요. 좀 약간 기분 좋은 바람이죠, 여러분. 산들바람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어 와인도 밤에 한잔 시켰습니다. 맥주도 먹고 칠레 음. 칠레 싸고 안 싸고 중요한 거아니에칠레다 음, 칠레기 야. 기본적으로 뭐게 가지를 구워주시고 뭐 이렇게 찌신도 만드시고 그런 응. 걸 기본적으로 100% 주시기 때문에 꽤 사소한 것 같지만 되게 큰 거잖아요. 되게 그런 거가 되게 너무 좋았어요. 음. 음, 그래야 되니까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음음음음음 지가 음. 음. 음. 음. 맛있을 때 하는 소리잖아. 가지 음반 <웃음> 음, 분위기 반 분위기 보시고 김정한 어. 한림 민박의 장점을 저희가 겪어보고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그렇죠 이제 뭐 한인민박을 이제 좀 이용을 좀 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됐냐 이런 느낌. 여기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러분한테. 가사 아르보. 예. 네. 밖에서는 처음 보여드리는데. 그런데 아, 키 들여야 되는데. 아 맞다 키랑. 오케이. 잘했어요.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네 번째로 갔던 곳은 아르헨티나 이갈스였고요. 이갈스에. 이가수의... 말이 빨라지네. 그란티오라는 한인민박이었습니다. 이가수에 한인민박은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기밖에 없고 저희도 이제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갔는데 음, 일단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는 원래 다인실, 6인실을 이용했는데 프라이빗으로 좀 업그레이드 해주셨어요. 우리가 부부라는 걸 들으시고 그럼 일단 기준은 1박에 15달러입니다. 이거는 아마 그 다인실 기준일 겁니다. 음, 한국돈으로는 두리 해서 36,000원 정도 지불했고 조식 포함입니다 일단 청결은 음, 별 다섯 개 중에 네개 조식은 별세개 위치도 별세개 인터넷은 거실 방 포함해서 별세개입니다 일단 이 그란티오라는 한인방은 꼭 이가수로 가시면 가보시라고 추천드릴게요 일단은 들어가자마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와별장이온 느낌이 확 듭니다. 약간 여, 여러분 이거 아, 이효리 민박집 보셨죠? <웃음> 약간 가장에서 말씀드리긴 한 거지만 일단 그거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들어가면 중, 대문이 열리면서 잔디가 나오면서 강아지 두 마리가 뛰쳐나와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 비디오 야, 카메라입니다. 나왔나 나왔나 나왔나 어 어디야 나왔잖아 어디노가로와 가자. 저기 하늘과 땅이라고? 야니발 네 많이 젖었네 아니. 조개난 게 아씨 까불해 쫓개난뛰어나왔 진짜 멋있었지. 큰 테라스가 있어요. 그 테라스 옆 안에도 또 주방이 있어서 거기서. 소고기랑 와인을 만들어서 밖에서 같이 나눠서 쉐어하고 싸움실이 오늘 출판을 했는데요 감니다 진짜 맛있어 젠틀맨 그 옆에는 수영장이 있어요 물은 직접 뚫어서 올리신 거라 하더라고요. 돈이 어마어마한 들었다고 하셨는데, 근데 물이 물이, 알죠 여러분? 좋은 온천수 같은 물은 매끌매끌한 거. 진짜 물이 너무 좋아요. 너무 어둡네요. 아무튼 제일 저는 뭐 이것 뭐별 매개 세개막했지만 어 느낌, 제 개인적인 분위기 느낌은 가장 좋은 민박집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잘 봐요. 응. 뭐 김치 실화냐? <웃음> 여기가 김치 뭐 <웃음> 어디냐? 어려워요. 아보카도 나무가 있네 부에노스 에 있는 예, 조방입니다 와 여기 최고다 진짜 최고 완전 깊이 잠들었는데? 음. 아보카도 나무입니다 그 위치가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 가는 길, 가는 편이, 교통편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고민도 하고 걱정도 했었는데 다행히도 민박집 사장님께서 시간을 이렇게 정해주시면 조금 사람을 모아가지고 벤 같은 거 이동을 해주세요. 비용은 한 버스기 정도만 지불하시면 이동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또 간다면 반드시 꼭이가수에 있는 그라티오 민박집을 갈 겁니다. 여러분도 꼭 가보십시오. 네,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진짜로. 다으로 들어갈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안 보여요, 여러분. 저희도 안 보이고, 여러분도 안보여 그죠? 네, 뭐마 상대도 안 된다고. 고마워라. 고마워라. <웃음> 하지 마라고, 엄마족게란 게. 네, 옮겼습니다, 여러분. 배터리 없네요, 근데. 어, 다섯 번째, 멕시코의 산크리스토발입니다. 이름은 미까사, 뚜까사. 네, 니네 집이 내네 집. 예. 네. 방 종류는 제 프라이빌룸 둘이서 더블로 썼습니다 숙박은 7박 동안 했고 가격은 5박에 580해서 5박 할인 가격입니다 1박 2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1박 한 35,000원 정도네요 한식 포함입니다 조식 포함입니다 평가를 해보자면 어얘 어, 얘, 주인 사장 제 친구예요 여러분 권아 <웃음> 이거 하다 친해져가지고 지금 저희 부에르토 에스콘니도얘 같이 와가지고 한 3일 동안 바다에서 이빨 태우고 지금. 쇼핑도 예? 같이 하고. 쇼핑도 같이 하고 축구도 해가 다치고 이래가지고 금 갔어요. 고마워. <웃음> 예. 잘했지? 그래. <웃음> 여러분, 아이고. 일이 많네요. 또 이제 카메라 다 꺼져가지고 카메라 바꿨어요. 아이고. 일반 청결. 어, 별 4개. 다섯 개 중에 4개. 새로 이제 생긴 지 1년 좀안 됐기 때문에 깨끗했습니다. 응. 관리 자체도 잘하고. 아 저희 산크리스토발 숙소입니다 미카사 두카사 인데 이 두개는 아니고 안쪽에 두개입니다 안쪽에 두개 이렇게 마당이랑 이렇게 한 건물 이렇게한 건물입니다 건물 내부는 똑같습니다 아예 한번 싹 보여드리면은 불이 안 켜지 나 여기가 예, 소파 쇼파 있고 텔레비 보고 여기가 식당입니다 식탁 여기서 컴퓨터 작업도 하고 밥도 먹고 그 라면도 팔고 있어요 이런거 각종 라면 그리고 주방 뭐 물은 공짜로 주고 아침밥 공짜로 주고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기류 냉장고에 어, 음식도 넣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는 곳은 2층인데 이렇게 막 머리 말릴 수도 있고 저희는 개인실 2층에 화장실이 있고요 샤워하는 데랑 화장실 어. 더럽죠? 정리는 안 했어요 개인실입니다 뭐대단 식으로 1박에 한 3만몇천원 네. 가성비는 좋았습니다 지흙기가 너무 좋아요 이상입니다두 번째 조식 조식도 별 4개. 어. 요일마다 한식? 뭐. 어... 기본적으로 한식이 어, 많죠. 어, 기본적으로 한식이, 한식이 많고. 있어요. 한 번씩 양식이 나오고, 음. 일요일에는 뭐 라면 이렇게 주는데, 맛있어, 요 애들이. 그, 어머니의 손맛은 아니더라도 남자의 손길, 네, 그런 느낌. 아, 잘해요, 있어요. 예. 요리 잘하고. 그리고 많이 퍼줍니다. 예. 뭐 간이 것을 음. 깨고 다 줘요. 첫날에 김밥 싸는 날이어가지고 진짜 남미에서 김밥이라니요. 그것도 집에서 만든 김밥 진짜 맛있었습니다. 예, 뭐밥 걱정은 가시면 뭐안 해도 될 정도로 많이 예, 챙겨줍니다. 그다음 에 이제 위치, 위치가 별 다섯 개 중에 세 개, 도심까지 걸어갈만한 위치. 딱 갔는데 딱 떨어졌는데 도심이면 뭐죠? 네, 한뭐3 분, 5분 걸어가면 뭐 사죠. 걸어갈 만하면 3점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빨랐어요. 밑에 이제 거실 큰게 있는데 거실은 뭐별 4개 그 다음에 방 안에서도 끊임없이 뭐 유튜브 봤기 때문에 별 3개 그렇습니다 음 여기 같은 경우 뭐 총평을 좀 하자면 어, 좋았던게 이제 스페인어를 이제 배울 수 있는 음, 사장님께서 직접 스페인어를 알려주십니다 네, 남미 여행을 중남미 여행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면 좀 좋으실 것 같고 저희는 뭐 마지막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쏙쏙 포인트만 집어 주시기 때문에 빨리 스페인어를 습득하고 싶은 분들에, 싶으신 분들에게는 강추드립니다 쌍크리에서 뭐 이렇게 한달 살게 하면서 현지인들한테 스페인어 많이 배우는데 한국말로 기본 틀을 잡아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해가 됩니다 그거 한번 듣고 나서, 한두번 듣고 나서 이제 배우러 가면 훨씬 이제 속도가 빨리 붙을 것 같다. 근데 저희는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한 번밖에 못 했거든요. 예. 뭐, 그래도 지금 굉장히 잘하죠, 말 저희가. 올라, 돈데스테 이런 거 있죠. 예. 아미고, 이런 거 있죠. 사장님 두 분이 이제 좀 젊기 때문에 젊은 감성. 음, 마인드가 좀 젊죠. 음. 그리고 뭐, 어디 뭐, 시간이 만약에 맞으면 주말에 같이 이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예, 맛집 소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또 케이스바이케이스입니다. 미카사 두카사에서 지금 사장 커플이랑 어, 지금 놀러갑니다. 저희 어디 가죠 지금, 사장님? 시단단단. 시장? <웃음> 시장 간다. 시나간다. 예, 시장 간답니다. <웃음> 예, 여러분, 그러니까 쌍클리 가시면 예, 꼭 어, 네 집이 내 집, 예, 미카사 두카사, 꼭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장 두분다 유튜브 하시기 때문에 예, 특별 출연 가능하신 분들은 미리 <웃음> 말씀을 드리고 예. 어. 하시면 뭔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많이 뭐 배운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뭐 배우실 분들도 예. 음. 뭐 운동을 배우시든지 뭐니면도 뭐 우리도 두개실 그리고 팔찌 반, 아 반지가 없네 팔찌 반지 직접 다 만들었거든요 아, 이렇게 아, 가면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간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식들아 일리 열리는데? 아일로 가는구나 이끼야 네 예, 그렇습니다. 어, 남미 여행 뭐 중남미 여행하시면 이동이 굉장히 빡세 빡세잖아요. 빡세요. 이거 예, 뭐 지금 하, 저희, 남미는 이동이 반입니다. 음, 뭐 이제 이동이 기 때문에 그 심신을 달래줘야 되는 시기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여러분. 예. 굉장히 멘탈적으로도 힘들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이제 하늘이박 가셔가지고 음. 예, 정보 얻으시고 맛있는 밥 먹고 그리고 그 한국 사람들에게 얘기 좀 하고 예, 그런 음. 하다 보면. 예, 좀 힘이 좀 다시 올라옵니다. 텐션도 음. 올라가고 어, 오늘 소개해드린 목적은 뭐 평가라기보다는 저희가 갔던 숙소들 다 좋았었기 때문에 추천해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남미 여행 가시는 중남미 여행 가시는 분들 꼭 한번 들려보시고 예. 마음에 충전을 해보시고 리프레시 하셔라 이런 예. 느낌으로 마무리하고 싶네요. 저는 아, 여러분 꼭 이제 아님 민버 이용해보세요. 보십시오. 여러분 음, 끝난 줄 알았죠 2탄이 있습니다 2탄은 이제 뭐냐면 저희가 오늘 찍을 건 아니에요 2탄은 한인민박 이외의 숙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편 기대해 주시고 어, 오늘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